배우 김선호가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1 AAA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유지 중입니다. 30일 오전 6시 기준 인기상 투표에서 김선호는 남자 배우 부문 1위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김선호는 29만 표를 얻어 2위인 차은우와 무려 6만 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가수와 배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기 투표상입니다. 1차와 2차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각 부문 1위는 인기상을 받습니다. 김선호는 지난해 2020년 aaa에 참석 이모티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선호 관련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도 김선호의 팬들은 계속적으로 김선호에게 투표를 해주며 여전한 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호가 인기 남자 배우상을 수상하고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상식은 12월 2일이며 앞으로 한 차례의 투표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